자, 무회전 세우치기. 자, 일단 먼저 포인트를 알아야겠죠? 수구 포인트. 10, 20, 30, 40. 자, 다음에 원쿠션 포인트입니다. 40, 30, 20, 10, 제로입니다. 그럼 도착 포인트, 제로, 세 칸씩 올라갑니다. 5, 10, 15, 20, 25, 30, 35, 40. 40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40. 까지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타를 통해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우치기 40 출발을 했을 때40 원쿠션 40을 치면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출발 빼기, 도착은 원쿠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40 출발, 무회전입니다. 음, 당점은 중상단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스피드는 투레리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공이죠. 그러면 39간, 29간, 19간도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39간입니다. 39간, 30구간. 3 0 0기 0은 30이죠. 자, 중상단을 주시고 투레일이나 2.5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2구관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1구관입니다 중상단 당점에 2에서 2.5레일, 정도의 스피드의 팔로우샷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타 화면을 통해서 각 도착 구간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